네,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30도 식으로 자른 거거든요 원 그러면 일단 여기가 0, 여기가 여기가, 어, 여기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 네, 여기도 뭔가 요 2분의 파이가 있을 거요 여기는 파이죠. 네, 여기가 파이가 있고, 여기도 네. 3분의 파이니까, 자 아, 2분의 3파이니까, 네, 2분의 3파이가 있을 거고, 2분의 3파이. 네, 이파가 여기 여기가 있죠. 네. 먼저 한번 골라볼게요. 네. 사인 그 n sign sign sign 세타는 우리가 y인걸 알아요. 네. 근데 만약에 0도에요. 여기 n 도 i g n sign sign sign sign sign sign sign s i g 기 sign sign sign sign s i g 0 sign sign s i 지나고 i 그 다음에 또파이 i g n sign s 는 g n sign sign s 근 얘가 이제 점점 Y값이 점점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이렇게 그러니까 끝하신 이렇게, 이렇게그다음게 요렇게 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사인걸프는 그리고 네. 사인걸프는 F사인걸프는 우리가 X인걸죠 네. 이걸 볼저원이 계속 이렇게 보면 쉽게 볼수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0도일 때는 여기 잖아요 그니까 X가 1이겠죠 네 이렇게 찍어주고 네. 이번에 파이일 때는 X가 0이죠. 네 그리고 파일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2분의 3 파일일 때는 또 0, 다시 음다 파일로 나갔을 때는 2가 1이 되겠네그 5분의 그이되겠네 이런 식으로 6, 7, 8, 9, 10, 9, 1있 11, 12, 는3 14, 15, 3 24, 25, 26, 5 중간중간 중간 끊기는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2분의 음. 파이랑 2분의 3파이가 끊기는데, 어떻게 보기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2분의 요 점들, 이 점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친구거든요. 음. 이런 으로 그래서, 네, 저희, y는 t r a n s i 세타. 음. 일단, y는 4인 세타는 주기는 네. 보시다시피 2분의 파이고요. 음. 그 다음에 치역은 음. y가 마이너스 1부터 y 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고 정역은 실수 전체 입니다. 그리고 음. 음. y는 코사인 세타는 주기는 파이구요 음. 치역은 똑같이 y이 네. 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됩다 그리고 y는 세타는 음. 주기는 파이구요 음. 음.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때는정의역이 응. 응. 네, 군대군대교, 짱짱짱